죽은 남편이 돈을 주는 꿈. 가까운 어른이나 연배가 높은 분에게 도움을 받게 되는 꿈. 배우자 특히 남편이 사망하여 상복을 입은 꿈. 결혼, 유산의 상속, 남편의 출세, 사업 쇄신 등과 관련이 있는 길몽으로 오래 소망하던 일이 이루어지고 번창하여 부귀를 누리게 될 징조. 남편이 부인을 정답게 껴안거나 부인이 남편을 끌어안는 꿈. 병영하는 일과 집안 살림에 안정이 오고 주변에 기쁜 일이 생기며 예상보다 풍성한 재물 및 이권이 얻어지게 된다. 죽은 남편과 자는 꿈 그들과 동일시할 수 있는 연구자와 계약 또는 협력 등을 하거나 어떤 일거리의 취급과 그 성사 여부를 판정한다. 남편을 때리는 꿈 금실이 좋아지고 연인이면 사랑이 깊어짐 남편과 이혼하는 꿈 길몽으로 기다리던 사람이 나타난다. 남편이 남의 부인을 껴안고 있는 꿈 꿈속에서 남편이 다른 사람의 부인을 껴안고 있었다면 이는 현실의 반응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꿈이라고 봐야 한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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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상시에 남편의 바람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러한 꿈을 많이 꿀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이러한 걱정을 하지 않았다면 해몽이 가능합니다. 꿈에서 남편이 바람을 피우게 되면 가까운 장래에 증권투자, 어학공부, 낚시, 노름, 게임, 오락 등 여러가지에 몰두하게 될 꿈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남편과 싸우는 꿈 남편과 싸우는 꿈은 도리어 집안의 평화와 안정이 기다리는 의미입니다. 부부 생활에 큰 문제없이 화목하고 온화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외출하여 즐거워하는 꿈 남편과 아내가 함께 외출하여 즐거워하는 꿈을 꾸었다면 실제로 즐거운 외출을 함께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체로 사이가 좋지 않은 부부들이 이런 꿈을 꾼다. 감정의 골이 깊고 불화가 심할수록 더 다정한 사이로 꿈에 나타난다. 이런 때에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방치해둔다면 파국에 이르는 일도 생길 수 있다. 소중한 인연으로 만난 사이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허목한 가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겠다. 남편의 넥타이를 매주거나 잡아당기는 꿈 남편의 넥타이를 매주거나 잡아당기는 꿈은 남편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심정을 표현된 것이라고 볼수 있다. 바람을 피울까 의심하거나 돈을 다른 곳에 낭비하지 않을까 등 남편에 대한 불신과 불만의 표현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남편의 방종을 그냥 방치해 두었던 것을 행동으로 통제하기 시작할 것임을 암시할 수도 있다. 남편의 머리카락이 자꾸 빠져서 대머리가 되고 있는 꿈 남편의 머리카락이 자꾸 빠져서 대머리가 되고 있는 꿈을 꾸었다면 남편의 일이 불안하거나 건강에 이상이 왔을 가능성이 있다. 또그 때문에 당신이 극도로 신경쓰고 불안해함을 나타낸 것일 수도 있다. 즉, 이것은 단지 당신의 남편에 대한 불신과 불만의 심리적 표현일 수 있고, 실제 그럴 수도 있다 아니면 당신의 성적 불만이 표현된 것일 수도 있다. 어떤 것이든 당신의 마음을 먼저 다스리고 남편을 도울 최선의 방도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남편의 얼굴이 술에 취한 사람처럼 시뻘건 꿈. 남편의 얼굴이 술에 취한 사람처럼 시뻘건 꿈을 꾸었다면 이는 남편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적신호이다. 뇌출혈이나 심장마비, 부상 등을 예시하고 있으니 건강 진단을 받아보는 등 건강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아니면 실직이나 파산 등 갑작스러운 사건을 당하여 몸져누울 수도 있을 것이다. 만세가 마음에 달렸다는 말이 있다. 여하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더라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겨나가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 남편이 바람피워 아이를 낳아 데리고 오는 꿈. 남편의 일이 잘 되어 소득이 생길 꿈. 남편의 일에 처음엔 불안했지만 나중에는 크게 만족. 남편이 낯선 여자와 다정이 걸어가는 꿈. 남편이 낯선 여자와 다정히 걸어가는 꿈을 꾸게 되면 남편에게 새로운 여자가 나타날 징조다. 남편이 권태기에 있음을 의미한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꿈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꿈을 꾸게 되면 남편이 늙었다면 바람피우 염려가 없으며 건강과 장수를 누리며 편안히 말년을 지낸다. 남편이 사망하여 아내가 상복을 입는 꿈 남편이 사망하여 아내가 상복을 입는 꿈은 일이 이루어져 부귀를 누리게 된다. 남편이 상기된 얼굴로 퇴근하여 돌아온 꿈 남편이 상기된 얼굴로 퇴근하여 돌아온 꿈을 꾸게 되면 신상의 닥칠 사고나 재난을 암시한다. 불의의 사고 또는 실직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부부둥침 중에 아내가 남편을 안는 꿈. 남편이 아내를 끌어안는 것이 보통이지만 꿈에선 가정에 트러블이 일어날 전조이다. 아내가 남편을 끌어안는 꿈을 꾸면 길조이다. 남편이 자신에게 같은 말을 되풀리하지만 자신이 냉담하게 대하는 꿈. 남편이 자신에게 같은 말을 되풀이 하지만 자신이 냉담하게 대하는 꿈을 꾸게 되면 부부간의 대화가 부족해 심상치 않은 문제가 일어날 징조다 남편이 자신을 줄로 묶어 놓아 슬퍼하는 꿈 남편이 자신을 줄로 묶어 놓아 슬퍼하는 꿈은 자신의 마음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고 남편으로부터 받고 싶은 관심을 못 받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나타낸다 외롭고 서운한 감정이 마음의 병이 되고 있으니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하거나 일이나 취미생활 운동 등 다른 곳에 마음을 쏟아보는 게 좋겠다. 남편의 윗니가 빠져있는 꿈. 남편이나 아버지에게 좋지 않을 일이 생기는 꿈. 남편이나 친구가 전쟁터에 나가는 꿈. 남편이나 친구가 전쟁터에 나가는 꿈을 꾸게 되면 남편이나 친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 아닌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암시다. 또는 그들이 없어져 버렸으면 하는 소망을 의미하기도 한다. 남편이 아내에게 또는 아내가 남편에게 화를 내는 꿈.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자신의 마음에쏙 들진 않지만 결과는 크게 만족스러움 전 남편이 나온 꿈 마음이 불안하다는 암시이며 이성으로 인하여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 본인 남편 혹은 아내가 다른 이성과 내 얘기를 하는 꿈 본인의 남편 및 아내가 나에게 진솔되게 말을 못할 일이 생김을 의미한다 나에 대한 불평, 다른 이성에 대한 관심일 수 있고 나아가 지금 불륜이 진행 중일 수도 있기에 서로 이야기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다 남편에게 술을 권하는 꿈 부인은 오래지 않아 임신하게 된다 사랑하는 애인이나 남편의 얼굴이 검게 보이는 꿈 사랑하는 애인이나 남편의 얼굴이 검게 보이는 꿈을 꾸게 되면 상대방으로부터 배반당하거나 걱정거리가 생긴다. 남편이 죽는 꿈 사업상의 장애가 생기는 꿈이다. 남편이 나에게 화를 내는 꿈 사업의 실패, 실제, 해고 등을 상징하는 꿈입니다. 현재 남편이 하고 있는 일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로 남편 또는 아내에게 화풀이를 하는 꿈 상대방 너는 상대방이 하는 일에 대해서 처음에는 불안한 마음을 가졌다가 차츰 근심 걱정이 해소된다. 애인이나 남편의 얼굴이 검게 보이는 꿈. 상대방에게 배 반당하거나 속석을 일이 생긴다. 남편에게 반지를 받은 꿈. 세머리 행복하고 부유할 것이다. 애인이나 남편의 코가 커져 있는 꿈. 성적으로 갈망하니 정력이 좋아진 남편이나 애인과 관계를 하고 싶다는 꿈. 남편이 까만 옷차림으로 불쑥 나타나는 꿈. 실제로 친인척이나 친구가 나타나 근심 걱정을 토로한다. 불길한 소식을 접하게 된다. 아내가 남편의 양복을 입는 꿈. 아내가 남편의 양복을 입는 꿈을 꾸게 되면 박두까비 같은 아들을 낳을 태몽이다. 또는 집안의 경사가 생길 좋은 꿈이다. 아내가 비단 옷을 입거나 혹은 남편의 의복을 걸치는 꿈. 아내가 비단 옷을 입고 있거나 남편의 의복을 걸치고 있는 꿈은 주로 태몽이며 귀한 아들을 출산하게 될 꿈이다. 그렇지 않으면 집안에 경사가 생기고 경제가 점점 더 안정을 찾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아내나 남편이 알몸을 드러내는 꿈. 아내나 남편이 알몸을 드러내는 꿈을 꾸게 되면 기위가 높아지고 재물이 쌓이며 즐거움이 따른다. 아버지나 남편의 윗니가 빠져있는 꿈. 아버지나 남편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김. 남편이 아픈 꿈. 어떤 일의 실패를 맛보게 되며 하는 일마다 부이 따라 큰 곤란을 겪는다. 남편이 죽어 아내가 상복을 입는 꿈. 어떤 일이 성사되어 부귀해진다. 헤어진 남편하고 잠자리하는 꿈 언제 해결될지도 몰랐던 묵은 일 또는 포기하고 있었던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 외딴 집에 자신의 아내나 남편이 있는 꿈 외딴 집에 자신의 아내나 남편이 있는 꿈을 꾸게 되면 배우자에 대한 불만이나 권태감이 표출된 꿈이다. 남편 바람피우는 꿈왜외일지도 모르지만 남편의 외도 꿈은 부부관계가 좋을 때가 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 안에서 남편의 존재가 커질수록 남편을 잃는 두려움도 커지면서 그것이 외도하는 꿈이 되어 나타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람피우는 것을 예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심해도 됩니다. 죽은 남편이 나타나는 꿈 자기 일에 협조해 줄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소원을 성취하게 됨을 나타내는 좋은 꿈입니다. 자신의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남자나 여자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꿈 자신의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남자라 여자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꿈은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에게 제대로 솔직하게 말하지 못한 일이 있음을 암시한다. 당신에 대한 불만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은 욕구일 수도 있다. 실제로 바람을 피우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평소 부부 사이에 감정이나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으니 이 기회에 배우자의 불만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잘 들어주고 대화를 통해 보다 나은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다. 자신의 남편이나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동침을 하는 꿈 재물의 손실이나 이권의 피해 등 장애가 생기고 남과 다투거나 모함, 회방 및 시끄러운 말성이빚어지게 된다. 남편과 돈 문제로 싸우는 꿈. 재물이 생기고 경영사가 순탄하게 발전하여 구하는 목적을 순조로이 달성하게 된다. 남편이 전쟁터에서 고생하는 꿈. 전쟁터에서 남편이 피를 흘리며 다치거나 힘들게 전투하는 모습은 남편의 하던 사업이 크게 번창하거나 직장에서 승진이나 지위와 명예가 올라갈 좋은 짐조. 남편의 대머리를 치료하려고 약을 머리에 발라주는 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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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는 어딘가를 가는 목적 수단으로 해석되고 싸우는 것은 새로운 화합과 관계의 시작을 뜻합니다. 따라서 남편과의 어떤 목적을 위해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거나 의기투합을 상징합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워 아이를 낳아 데리고 오는 꿈. 처음엔 불안했던 남편의 일이 잘 되어 소득이 생김. 죽은 남편과 얘기하는 꿈. 희망이 성취될길몽으로 반쯤 체념했던 일이 성취된다 그러나 죽은 사람을 만나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눈물을 흘리면 모든 일은 진행되지 않고 소원도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남편 꿈의 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